안녕하세요 헌터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6회 월요일 방송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 입니다 어... 1046회 유튜브 방송은요.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죠. 오늘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입니다. 드리는 약수는, 어, 제외수라는 뜻은 아니죠.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까봐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외수라는 뜻이 아니고, 어 일단 약해 보이는 수입니다. 약해 보이는 수인데, 일반적으로, 어그 매주, 어, 한 개에서 두 개, 어 많게는 네 개까지도 이렇게 출하고 있잖아요. 어, 이제, 어, 그, 몇주 전에, 몇주 전에 상당히 약수 쪽이 지 강하게 어, 출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서부터 약수가, 약수가 좀 약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가 아니고 저지난 주서부터요. 그랬더니, 저지난 주에는 1.5개가 나왔고요 어, 지난 주에는 이제 1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약해졌죠. 약수가 약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수가, 어, 이제, 전멸할 시기가 이제, 곧 가까워져 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 전멸, 0개 또는 1개 또는 2개 정도, 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 약수도, 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 그 흐름을 잘 파악하면, 어,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 여기는 4번입니다. 4번이, 어, 우측 사선으로 5연속 올라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속 올라갔습니다. 또, 어, 이 4번은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어, 요, 요런 자료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어, 좌측으로 2계단 타기를 하면서, 2계단 타기로 하면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자, 이걸로 볼때 약수가 현재, 어, 약수가 이제 약, 약해졌고, 이제 강하게 출하다가 이제 지금 약해진 흐름입니다. 지금 두 주차 지금 그러고 있죠? 이제 전멸할 시기가 이제 다,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거 두 개로 볼 때에는, 어, 이 헌터 개인적인 생각은 이산는 제수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자료도한번더 헌터 자료 참고해 보겠습니다. 어, 4번이 음, 이거 두개 외에도 어, 그 작은 흠결들이 둘, 네, 다섯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음, 많이 약해 보여요. 아, 그래서 4번은 죄인수에 가깝다고 라 헌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직은 주초이기 때문에 어, 확정 짓지는 않고 어, 일단 심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작은 흠결들이 다섯 개나 있으니까 음, 이거는. 어, 제이수에 가깝다 이렇게 일단 어, 분류하겠습니다. 약수 중에서도 제이수에 가까운 약, 약수 이렇게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러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어, 여기는 41인데요. 어,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5연속 올라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40일이 이번주 출하면 이제 6연속 출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헌터는 이걸 약수로 분류를 하는데요. 어, 다른 자료도 한번 봐볼까요? 40일에 대해서요.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40일은 어, 이거 말고 작은 흠결이 한 개가 더 있네요. 어, 일단 어, 이 40일은 어, 비록 5연속이지만 어, 그렇게 작은 흠결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 이거하고 이 자료하고 또 작은 응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은 일단 약수로 분류하되 어,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약수로는 분류하겠습니다. 40일은요. 어, 주말까지 지켜봐야 되겠어요. 40일이요. 어, 또 2월 대상이기도 하죠. 40일이. 어, 일단 제 아, 저 약수로는 일단 분류를 하겠습니다. 40일은요. 어,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5연속 올라갔어요.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12번인데요. 어, 좌측으로 두계단 타기를 하면서 5연속 올라갔습니다. 5연속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 주에 출하면 이제 6연속이 되는 거죠. 어, 다른 자료도 봐볼까요? 어, 12번도 이거 에 작은 약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역시 12번도 약수로 분류하되 어, 제의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12번은요. 어, 41번과 12번은 일단 약수로 분류를 하고 제의수에 가깝다는 라 말씀은 아직 안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12번도 5연속 수입니다. 일단, 현재 약수가 많이 약해져 있고, 이제 전멸할 시기가, 이제 전멸할 시기가 가까워져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서 주중에 이제 이걸 좀더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수가 37인데요. 어, 우측으로, 어, 우측 사선으로 어, 4연속 올라갔습니다. 아, 이번 주에 출하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거죠. 어,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습니다. 아, 37은 아, 이런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퐁당퐁당. 이제 4연속 올라갔죠. 어, 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연속해서 두주 나오고 지금 연속해서 두 주차 지금 전멸하고 있습니다. 아, 퐁당퐁당 자료는 어, 이제 앞으로 어, 지난번에 이제 전, 저, 두, 어, 연속해서 두번 나온 후로 이제 4, 5 연속 정도는 이제제수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라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37은 일단 제수에 가까운 약수다 이렇게 분류를 하겠는데요 다른 자료도 또 봐볼까요? 37은 이거 말고도 이두개 말고도 작은 음결이 또두 가지나 더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 일단, 제2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37은요. 물론, 이제, 그, 우리, 그, 제가, 제가 말씀드린 건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걸, 이 제가 말씀드린 거와, 또 각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뭐냐면, 찾아낸 자료들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어, 항상 뭐 헌터도 어, 오류가 나는 어, 날 때도 종종 있으니까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시청자분들께서 각자 각자 어, 수집한 자료까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헌터 개인적인 자료로 볼때 제수에 가깝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대상수가 21인데요. 우측 사선으로 어, 사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자, 이것도 역시 약수로 분류하는데요. 21에 대해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어, 21은 어, 작은 음결이 엄청 많아요. 몇 개나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나 더 있습니다. 어, 그래서 21은 어, 이번 이차에추락이가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어, 21은 제인수에 가까운 어, 약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은 어, 이번 에차출하기가이 헌터 개인적인 자료로 볼 때는 21은 출락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 보여요. 이건 제일수에 가까운 약수다 이렇게 분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10입니다. 대상수는 10인데요. 이건 좌측으로 사연속 올라갔죠. 좌측 사선으로요. 사연속 어, 올라갔습니다. 어, 다른 자료도 한번 봐볼까요? 어, 이 10은 이 자료 외에는 작은 음결이 한 개도 없네요. 이 자료 외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되 어, 주중에 이거는 계속 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주중에 저, 조사되는 자료들하고 같이 다시 이거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 10은 제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어, 일단 자측으로 사연속을 나왔고 약수들이 이제 상당히 기운이 빠졌다고 볼때 일단 이것도 식도 약수로 약수로만 일단 분류하겠습니다. 일단 약수들이 기운이 빠진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흐름상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0은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대상수는 20입니다. 20은 어, 세로로 4연속올라 갔네요. 세로로 4연속올라 갔습니다. 어, 이거는 다른 자리를 보면 어, 이거는 어, 작은 야, 작은 흠결이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일단 제수에 가까운 약수다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제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보는데 지금 애매하네요. 세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아, 완전 제휴수에 완전히 가깝다라기보다는 아까 21번과 같이 완전히 제휴세에 가깝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거보다는좀 덜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 여하튼 그렇습니다. 아, 이거 말고도 작은 음결이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대상수는 13인데요. 이거는 세로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이것도 역시 약수로 분류하는데요. 13에 대해서 다른 자리도 봐볼까요? 어, 이거는 작은 음결이 한 가지가 있네요. 한 가지가. 그래서 이것도 어, 제인수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일단 약수로 분류해 놓고 주중, 주중에 어, 계속 이건 어,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주의해야 되겠어요. 어, 13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제외수는 함부로 제수로막 빼면 안되죠. 제수는늘 신중해야 됩니다. 아,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수가 43인데요. 아, 우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습니다. 43이요. 아, 우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다른 자료도 한번 봐볼까요? 아, 이거는 작은 음결이 작은 음결이 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어, 제수에 가까운 약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0일만큼 그렇게 충분히 제수에 가까운 건 아닙니다.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요. 어, 그리고 이 43은 어, 한 자료에서 어, 육구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자료가 있는데 어, 이거는 어, 이렇게 믿을만한 자료는 이렇게 충분히 믿을만한 자료는 아닙니다. 참고할만한 자료예요. 어, 43은요. 일단 헌터는 어, 이 43은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일단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대상수는 24인데요. 이거는 세로로 4연속 올라갔네요. 세로로 4연속이요. 어, 다른 자료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24도 역시 그, 작은 음결이 이거 말고도 작은 음결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다라고 이렇게 분류하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제이수란 뜻은 아니에요. 제이수에 가깝다라는 말씀이에요. 어, 24도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퐁당퐁당 4연속 올라갔죠. 34입니다. 대상수는 34인데요. 어, 풍당 풍당 자료가 이제 기운이 빠져 있다고 볼때 어, 34는 일단 풍당 풍당 자료라는 의미에서 어, 뜻에서 이거는 어, 약수에 가까운 수인 건 틀림이 아, 제수에 가까운 수인 건 틀림이 없어요. 어, 이거는 어, 이거 말고도 작은 음결이 한 개가 더 있네요. 한개한개 한 뿐입니다. 그래서 어, 이 풍당 풍당 자료가 아니라면 제수에 가까운 수로 보질 않겠는데 아, 퐁당퐁당 자료가 지금 기운이 빠져있는 상태니까 일단 34도 이 헌터는 제수에 가까운 약수다라고 분류로 하겠습니다. 아, 34를요. 아, 퐁당퐁당 자료는 아, 앞으로 두주 정도. 왜냐하면 아, 지난번에 이제 출... 두, 2연속 출하고 나서 약 4, 5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2주가 지금 전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2, 3주 정도는 더 약하게 나타날 거라고 봐져요. 34요. 그래서 34는 일단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대상수가 17인데요. 이거는, 어, 세로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수직으로 사연석으로 왔죠. 자, 그러면 다른 자리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어, 17은 이거 말고도 어, 작은 음결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 제인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어, 이세 가지 정도 가지고 제인수에 가깝다라고 평소에 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건데요. 지금 약수들이 기운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흠결이 더 있는데도 어, 제수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헌터가 지금까지 복기 자료를 통계 복귀 통계 자료를 볼때 그렇습니다. 흐름상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7은 일단 헌터는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대상 수는 15인데요. 어, 역시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 말고도, 어, 두 개의 흠결이 더, 작은 흠결이 더 있습니다. 두 개의 작은 흠결이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어, 제일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여하튼 지금 약수들이 이제 기운이 많이 빠져 있어서, 어, 제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도요. 그러나, 제의수에 가깝다라고 말씀은못 드리겠어요.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45죠. 어, 45는 우측 사선으로 어, 사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45는 이거 말고도 어, 작은 음결이 역시 두 가지가 더 있네요. 어, 그래서 이것도 어, 약수 중에서 약수인데 제이수에 가깝다라는 말씀은 못 드겠고 역시 지금 약수들이 어, 지금 상당히 기운이 빠진 걸로 볼때 어, 제이일 가능성은 있죠. 45도요. 자 다음은 어, 이렇게 해서 약수를 다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약수, 오늘 보여드린 약수 총 개수가 14개입니다. 14개인데요. 어, 이걸 안정적인 필터를 한다면 0에서 3 또는 0에서 4, 공격적인 필터를 한다면 0에서 2 또는 1에서 3인데, 어, 이제 이번 2차부터는, 어, 전멸 가능성도, 어, 이제,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멸할 시기가 이제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14개가 전부 다, 제일일 가능성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0개에서 2개, 0개 또 전멸 또는 1개 또는 2개까지, 어, 이 범위 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1개 출 했죠? 저 지난주는 1.5개 출했습니다. 이제 전멸할 시기가 이제, 도래했어요. 가까워졌어요. 어, 그래서 어, 그 가만하셔가지고 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번 이차 약수는 어, 약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회기 분석 자료 올려드릴 거예요.